ISTJ는 함부로 타인에게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다. ISTJ 유형을 어느정도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. 본인의 숨겨진 이야기를 타인에게 잘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이런데도 타인에게 비밀을 공유하는 건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. 1. 가만히 들어보니 당신은 비밀을 얘기해도 지켜줄 것 같아요. ISTJ는 비밀 유설에꽤 민감한 유형이므로 상대방이 비밀 유지를 잘 하는지 철저히 체크합니다. 그 체크 과정을 마치고 내부적으로 승인되면 그때 비밀을 조금씩 얘기합니다. 처음부터 큰 비밀을 말하지 않고 작은 비밀을 말하면서 실제로 비밀을 잘 지키는지 간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. 2. 이 과정을 통해 당신과 친해지고 싶고 서로 비밀을 공유하고 싶어요. ISTJ도 결국 사람이기에 상대와 비밀을 주고받으면서 친해지고 싶어합니다. 상대 입장에선 ISTJ가 비밀 단속하는 데 최적화된 유형이라 볼수 있습니다. ISTJ는 비밀을 잘 만들진 않지만 이런 과정이 지속되면 본인만 알고 있던 꽁꽁 숨겨진 비밀을 조금씩 풀수 있습니다. Neil j o s h 요 u i c u s e n a t j n s h a l i l u l